가요? 지금 약국으로 가요. 약 사야돼요. <웃음> 약국 갔다가 우리. 집 앞에 있는 공원을 지나서 응. 그 앞에 있는 엄청 넓은 공터로가야돼 해야 뭐라고 해야돼? 아무튼 거기를 갈 거예요. 네. 거기 진짜 예전부터 궁금해서 뭐 하는 곳인지. 소 키웠던 곳인 것 같아. 응. 어렸을 때 거기 항상 소 있었어. 소소소소소소는 누가 키우냐 우리가 키운다. 니가 키워. 아, 진짜. 아, 아, 여기는 진짜 뭔가 미국 같다. 캐나다안 가고 미국 n 뭔가 u r Bonjour, b o n j o u 샌프란시스코 u r b o 그치. o u r 여기서 왠지 여기서 이렇게 문 마다 열리면서 뮤지컬 할것 같아 갑자기 나와서 노래하고 <웃음> <웃음> 그치? 파란랜드어자 이제 우리가 갈 공원으로 응, 차 돌려주세요 자집앞 공원에 도착! 스 필요해 아, 진짜 너무 덥다 <웃음> 자, 오늘 우리는 이길 놔두고 우리 이고 있어요 뭐, 포처럼나 말하고 있잖아 지금 아네 <웃음> 보이는데? 어쨌든 오늘은 이 멀쩡한 길을 놔두고 왼쪽으로 저 숲길을 걸어갈 거예요 어면 <끝> <끝> 이렇게 개구리 나와요 개구리 우리 근데 여기 어떻게 건너가지? 이렇게 <끝> 오오오오 <끝> <끝> <걸>. 자 <끝> 여기로 <끝> 건너갈 수 있을까요? <끝> <끝> <끝> 여기가 우리가 가려고 했던 곳인데 괜찮아 오빠 먼저 해 <웃음> Adventure time! Adventure time! Oh! You your yeah. I'm going e c l t y I'm g o i n o go to the c i t i o n g to o n o t e c i e i t o o e c t i o n h o n e 오, 석세스. 안레만츠 여기. 석세스. o 이어땠습니까 흥미진진했어요. 아, 왜 자꾸 붙어. 네. <웃음> 이제 드디어 짱. 가서 이거 구글맵으로 몇평인지 검색해보자 진짜 넓다 와우 360도 뷰 갑니다 오빠 여기 하고 싶은 있으면 은 사랑해 자기 갑자기 <웃음> 혹시 주머니가 주머니가 아니야 거기에다가 핸드폰 넣으면 안 되겠다. 내 네, 핸드폰. 아오바엄마인 <웃음> 어, 자기. 나가기 전에 생각했나요? 안 했나봐요. <웃음> 안 했어요. 아니 마음 같아서는 저쪽에까지 가고 싶은데, 거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. 힘들 것 같아. 타고 왔나요? 응. 여기 진짜 눈 왔을 때 왔었어야 했어. 그렇지. 응. 내년에 아 올해 겨울에 다시 와보자 여기. 그때 그래. 왔을 때 엄청 따뜻하게 옷 입고 응. 와보자. 응. 아리티 이씨 아 눈부셔 눈에 뜰수 없어 아로 hey, 저기 지금 아까 그 영화 세트장 같이 생긴 동네 있지? 응 바로 뒤에 있어 맞아 저기가 아까 그 세트장 그쪽입니다 손좀 올려봐 오른쪽 오른쪽? 아니 오른쪽 이따가 다올더 오른쪽 우이 어, 검사 이씨 검사 이씨 <웃음> 언제까지 해? 어 빨아 아플 때까지 해아빠 <웃음> <웃음> 음. 야 이씨 이씨 됐어 비즈니스야 우리 이제 끝났어 끝끝내 네, 어떻게 이렇게 커? 와우 다시 집으로 집으로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우리! 우리! 새끼 <웃음> 우리야 <웃음> <슬키오리야>. 엄마 어떡해 <웃음> 갑자기 저렇게 빨리 간다고 <웃음> 아니 무슨 일이야 <웃음> 등신 <웃음> 이 등신아 다시 문명으로 왔어요 어땠어요? 아 좋았어요 어땠어 자기? 재밌었는데 더웠어 내가 되기 많이 잘 찍었어 나 감독이야 등신 감독 <웃음>